모두들 안녕. 나는 퓨마야. 동물을 관찰해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퓨마, 영어로는 퓨머 모두들 안녕? 나는 퓨마야 나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이야 동거워.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넌 몸집이 크구나 나는 몸길이가 2미터까지 클수 있고 꼬리도 긴 편이야 나는 사슴 미, 새등등을 사냥해서 먹고 심지어 곤충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 나는 소리 없이 살금살금 걷는 걸 아주 잘해 살금살금 퓨마 영어로는 쿠마. 아행성인 퓨마는 낮에 쿨쿨 잘 자는구나 퓨마는 덩치 크고 뛰어난 사냥꾼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아서 사람이 오면 도망간대 안녕. 안녕 모두들 안녕. 는 영어로 고마. 점살금 퓨마 오늘은 퓨마에 대해서 알아봤어?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오지 정말 궁금해 그럼 모모들 안녕 퓨마 안녕. 안녕! 오늘은 퓨마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재밌었니? 퓨마는 나와 같은 고양이과의 동물이야. 살금살금 걸어 다니는 걸 아주 잘해. 퓨마는 영어로 퓨마, 알파벳 P로 시작해. 다음에는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로 찾아올게. 모두들,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